다음 이제 슬시오 선수와 스트라이크라이트 선수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시오 선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웃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아네 반갑습니다. 네. 네 평소 해설로 하다가 오늘 이렇게 또 대회 나오게 돼서 음네또 신선하고 좋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슬시오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그 초청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우승하지 네. 않았었나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펜더님이 하시는 네네. 대회는 음. 거진 결승 가거나 우승하는 것 같아요. 와, 음. 네. 그럼 오늘도 결승 가볼만하다. 이제 좀떨어지다 그렇지 않아? <웃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냥 네네. 목표가 1승이거든요. 1승이다. 네. 스라이크라이트 선수와 경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선수 시절 때? 원래 기억 안 나요. 그렇죠. 너무 <웃음> 네. 어, 기억이 딱히 안 나서. 일단은 이런 걸로 하고 또 인터뷰 그냥 빠르게 빠르게 또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하는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앞에 사제전 때문에 너무 지쳐있어가지고 이기는 지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 다 지쳤군요. <웃음> 네. 네 알겠습니다. 사제 안 들고 왔죠? 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웃음> 네. 경기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고 바로 <웃음> 스트라이크라이트 선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라이크라이트 목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또 굉장히 오랜만에 또 대회에 또 출전해서 얼굴을 또 보이게 됐는데 일단은 네. 오늘 그 경기를 치르기 전에 아까 제가 또 궁금했었던 게슬오 선수랑 또 선수 시절에 만났던 적이 있나요? 아 아마도 제가 좀 대회를 많이 나갔을 때슬오 형이 아마도 국방의무 <웃음> <웃음> 음. 그 그렇죠? 예, 안 겹쳤을 거예요. 에, 제 기억에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경기 앞쪽에 사제전 혹시 보셨나요? 아, 네, 그거 보다가 한숨 잘 뻔했거든요. <웃음> 아, 아, 이게 다 똑같네요, 네. 대회 때는 국룰로 사제 안 들고 온줄 알았더니 네. 음, 뭐, 많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웃음> 일단은 어, 스트라이크라이트 선수도 이제 사제를 들고 오지 않았고 이제... 어, 드루이드와 악마사냥꾼입니다. 일단은 뭐 타덱 이벤이 약간 좀 특이해서 어, 뱀픽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예 1밴때보다 좀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음. 좀 자신 덱 위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 또 경기 준비하면 되는데 스트라이크라이트 선수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한판 이겼으면 좋겠네요. 아 2대0으로 끝나긴 싫다! 그냥 알겠습니다. 끝나더라구요. 네, 자 이제 두 선수 경기 준비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빠르게 경기 또 들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과연 어떤 덱들이 맞붙게 될지 경기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1세트! 스트라이크라이트 선수는 악마 사냥꾼, 슬시오 선수는 흑마법사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끝내주마! 쾌극이네요 그렇네요. 퀘스트 흑마법사. 그리고 역시나 악마 사냥꾼 덱 레시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떠오르고 있는 경로를 섞은 악마 사냥꾼 덱이에요. 신감 넘치는 오크 어, 더러운 마귀 스타트 음. 초반에 압박 많이 넘친...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웃음> 일단은 그러니까... 신감 넘친... 네. 말씀하시죠 신감 넘치는 오크가 있는 버전이다라 근데 또 사티로스 감독관까지도 있는 버전이다라는 맞습니다. 가능. 네, 뭐흑마업사 입장에서 계속해서 생명력 전환 누를 것이고, 네. 뭐 중요한 거는 역시 슬시오 선수의 저 검은 하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황천날개가 있기 때문에 용족이 어느 타이밍에 들어오는지. 해골이 해골이빨 해고리, 쌍군 코스트턴 내주면서 넘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동전까지 투자하면서 천보를 씹어 주느냐도 좀 생각해봐야겠는데. 아예 천상의 보보를 씹어주면서 키우는 선택을 해줄. 어떻게나 보가네요 지금부터 천상의 보보 걸어주면서 조금 까다롭게 하겠다. 검은 하늘 한장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은 하늘에 가장 강한 플레이를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해골이빨 싸움꾼을 그냥 내게 되면 검은 이빨에 손쉽게 잡습니 그리고 해골이빨 싸움꾼에다가 천상의 보호막을 걸어주는 것도 검은 하늘에 취약해요. 동전 한 입까지 썼는데, 결국에는 검은 하늘 한 장에 정리되는 필드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스트라이크라이트 선수의 방금 턴 플레이처럼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전은 아꼈는데 검은하늘이랑 교환하게 되면 어 뭔가 약간 보상받은 느낌? 음. 그러면서 만약에 검은하늘을 진짜 썼다면 만약에 슬시오 선수가 그러면 네네. 감독관 영능 아 감독관 동전 영능으로 넘어가는 뭐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검은하늘을 좀 빼려고 유도? 아니면 진짜 뺐으면 뺀 거에도 좀 강한 좀 면역력이 있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슬시오 선수 4코스트 턴 여기서 검은 하늘을 사용하네요. 그렇다면 필드 한번 밀리지만 다시 한번 사티루스 감독관으로 필드 깔아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검은 하늘각이 일단 한번 나왔는데 자신감 넘치는 오크를 내주면서 검은 하늘각을 좀 없애주는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사티루스 감독관으로 좀더 공격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사티로스 감독관을 지금 타이밍 냈을 때 가장 불안한 건 역시나 황천날개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감 넘치는 오크 쪽으로 음. 너무 가네요. 미리미리 필드 쌓아놓네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육체력 하수인이라서 네네. 뭐 추후 일이긴 합니다마는 검은하늘 면역력도 어느 정도 있고 대방이 원하는 타이밍에 좋은 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스트라이크 라이트 선수가 필드를 어느 정도 억제해준 상황. 음. 일단은 슬쇼 선수 지금 말리고스 들어온 상황이고요. 고스트 턴. 역시나 영웅 능력을 한번 눌러보고 나서 생각을 할지. 이건 이번 턴에 플레이를 한다? 통폐 유지가 일단 잘 되고 있긴 해요. 네. 최리쇼 선수가. 역능을 충분히 한번 또 눌러줄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기도 하고. 오, 크라그까지 나왔네. 오, 거은 안을. 자, 거은 안을 주장 빠졌다라는 소식은 스트이크라이트 선수에겐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지노 쌍날검. 미리미리 데미지를 좀 누적해놓는 스트이크라이트 선수. 네. 오, 6코스트. 카르스트까지. 버티는 투. 카드들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또 나곤 선수가 1위 찍었던 덱리스트에 보면 중국 선수들이 예전에 퀘스트마 굴릴 때 크라그를 많이 썼었거든요. 네. 네, 근데 퀘스트마 혹사 최근에 또 나곤 선수가 아시아 서버에서 1위 찍은 리스트에 크라그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크라그가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또 카르투트소병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뚫어야 되는 도발 자체가 좀 많아서 악마사냥꾼이 그런 걸다 뚫으면서 지나가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덱리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검은 안을 전부 다 빠져서 이번 턴에 쌍날검과 함께 사티로스의 콤보 조금 쭉 풀어줬지만 기다리고 있는 카드가 또 있죠? 황천날개 그리고 지금 슬쇼 선수가 손패가 9장이기 때문에 또 기분 좋게 영능 한번 눌러주면서 쓸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사실 흑마법사 플레이할 때 영웅 능력 한 번씩 섞어주면서 가는 게 너무 기분 좋잖아요. 이미 두턴 전에 말리고스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음, 용, 용족이 손패에 있는 조건도 이미 발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드로우도 이미 11장까지 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반전이 들어온다면 퀘스트도 깰수 있는 상황. 영웅 전원. 아, 말씀드린 반전까지. 턴나기까지. 반전! 말씀이신 것처럼 잡혀있기 때문에 다음 턴에 또 바로 돌릴 수 있고요. 이번 턴에 필드 또 제압하면서 본체 누적 데미지. 이제는 정말 아프거든요. 트라이크 나라 선수는 일단은 필드에 암호화 수인도 내지 않음으로써 네. 다음 턴에 쌍날검 숙련자 플러스 무언가 추가 데미지가 나온다면 한 번에 원턴 킬을 하는 것까지도 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슬쇼 선수가 진짜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다면 필드에 하수인을 내면서 보디 하수인의 황천 숨결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그림을 약간 좀 유도하기 위해서 필드에 하수인을 좀안 내고 있는 모습 아까 5턴에도 이런 플레이가 스트랩까지 선수 얘기에서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하수인 낼수 있었지만 무기만 장착해주면서 넘어갔었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모화그는 모를 낸다면 역시나 본인의 아수인에게 쓰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죠? 모모황 자 이렇게 힐 16회복 모화그 한 장은 이미 악마감지로 봤기 때문에 네네 예상을 했을텐데 모모황은 좀 그죠? 아프지만 계속해서 질또 이번 턴에 8 데미지 넣을 수 있었던 스트라이크 라이트고요. 다음 채력 15대 14. 네. 아! 어이구. 지금 저는 손패를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황숨을 쓰고서 반전을 쓰면 퀘스트가 깨지는지 뭐 이런 걸 계산하고 있었는데. 아하. 네 이거 뭐 캘리단 어. 반전하면 무조건 깨지죠. 너무 좋은데요. 킬단 반전이 너무나 아프고 중요한 건 네. 이제 스트라이크라이트 선수가 굴단해골이 없다는 게또 문제입니다. 어, 반전 한장 더. 크락은 회복은 들어오지 않아도요. 여기서 오른쪽, 해골. 해골! 나왔어요. 정말 해골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구수 안 되고요. 괜찮고요, 일격. 일격? 쌍날배기. 쌍날배기. 데미지 카드가 그래도 좀잘 들어옵니다, 네. 사이클 선수. 나오긴 했지만 조금 미묘하네요. 선드로 먼저 보고 굴다네골? 다음의 골에서 알트루이스랑 카인 나올 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굴다네골이 지금 일단은 사실상 최좌측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네. 네, 쌍날베기를 일단 숨기기 위해서 안 썼을 뿐이지 다음 턴에 언제든지 좀 써주면서 굴다네골 제일 왼쪽으로 좀 보낼 수 있고요. 어, 아, 맞구나. 미리 그냥 밀어넣네요. 네, 포스트 분배를 합니다. 후핵이 나온 상황. 튼시오선수도 약간 애매해졌어요. 네.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선패에 알랭 말고는 없죠? 네. 네, 대간에 그 대신 무리어미가 두장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악마 감지 몇장대인지도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네네. 덱을 구성했다면 악마 감지가 두장 대기기도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수 있는 자, 슬시오 선수의 턴. 부레비를 어머나는... 계속해서 만지고 있습니다. 아, 부레비죠. 부레비, 브래비 알렉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와우! 일단은 용알렉 들어왔는데 노란물이 아니에요! 네. 브레비알렉을 가장 먼저 생각한 것 같은데 영능을 일단 눌렀어요. 세션선수 그렇다는 거는 다른 생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건데 크라그! 그리고 후에 용의용 알렉스트라자까지 템포로 던져줍니다. 필드 너무 세요. 이번 턴! 3턴 차이! 로컬 오른쪽! 탈퇴! 하이브리이브리드 파이브리드 파이브리드 파이브리드 파이브리드 파이브리드 파이브리드 파이브리드 파이브리드 파이브리드 파이브리드 파이브리드 파이브리드 데미지가 드데미브겠죠뭐이래도 일단은 킬가가 안 나겠네요. 황천날개드 파이브리드 파이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니까 쌍날배기 영능력 그리고 쌍날검 풍년자까지도 낼수 있는 상황에서 정리 혹은 본체 딜루저까지 가능합니다. 네. 슬시오 선수의 그 사소한 교환 실수가 일단은 킬각의 그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안전하게 잡아줘요. 정리 해야겠죠. 어 그래도 안전하게 잡아준데, 생각했고. 와 히... 무리엄이. 그럼 다음에는 정리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고요. 싸그리 정리해 줄수 있는 슬쇼 선수 입장인데, 네. 본인 체력 10 체력, 굴단 해골이 둘다 사용됐고 굴단 해골로 사용된 그 카드 코스트가 줄어든 카드들을 전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음. 사실 안전해요 아! 이건더 안전하죠. 네, 안전하죠 네 이러면 더 안전하죠 이러면 치고 어.. 황천날개 한 다음에 사실 황천날개 한 다음에 영능 누르고서 게, 그.. 여의치 않으면 그냥 넘겨도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파루트까지 나왔으면 사실 이거는 아 그리고 무리엄밍까지 한번 찾아보는 세장 반전이고요. 무리 혐의가 나올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영불 두 장. 아 이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항복 선택. 자 이번 세트 1대 0으로 세시오가 앞서 나갑니다. 음. 두 선수의 2세트의 두 경기 준비가 세트.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기 시작이 되었고요 다시한번더 스트라이크레이트는 한마산했군 그리고 슬쇼 슬슈... 아... 도적 은신도적 슬쇼 선수 그리고 손패보세요 현자 아이고. 현자 시작 너무 좋은데요? 그 와중에 현자를 한장 버렸어요 네 <웃음> 저는 첫보원 동전현자 현자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거든요 음... 너무 말도 안되는 손패라서 드로우도 쭉쭉 당길 수 있고요. 네. 트라이크라이 선수는 백을 약간 밀어존도 의식하면서 짰네요. 어... 이번 턴 이코스트 무기만 끼고 턴일지 이 정도의 네, 여유의 현자까지일지 무기만 끼고 턴을 넘겨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 턴 3코스트에 음, 악마사령꾼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웃음> 이제요 해봤자 개발 1, 6 5 오거? 만세를 선택 월트가 나왔구요, 이러면 턴 1일 것 같네요 만세를 미리 해줬다. 트라이크레이트 선수의 암흑술사. 암흑술사 말고는 플레이할 수 있는 카드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늘 날개를 미리 차둔다 정도. 네. 그늘 날개를 미리 쳐둔. 영능으로 한는데 지금 그늘 날개. 목술사 교환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늘날개로 넘어가주는 선택. 그리고 상대방이 첩보원이 계속해서 숨어있는 상태라서 많이 아쉽죠 그리고 나오는 현자. 아, 아, 현자 많이 절망적인데요. 그리고 아 난, 사기원 네. 완성. 갈라크론도 기원은 굉장히 빠르게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해골이빨 싸움꾼인 드론 스트라이크라이트. 언제든지 갈라크론드가 나온다면, 사기원이 이미 손패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지금, 그리고, 슬시오 선수가 2턴에 갈라크론드 만세를 선택해서, 4만화 광신자, 5만화 방패, 6만화, 뭐, 운명의 낙인을 선택하면, 만약에 7만화 전에 갈라크론드가 나온다면, 7만화 풀강화 갈라크론드가 나갈 수 있거든요? 음, 가능하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슬시오 전수의 턴, 어느정도 필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동전, 갈라크론도의 방패로 넘어가나요? 음. 정리할 수 있는 카드가 어느정도 많기는 하지만 깔끔한 정리가 또 아니고 손해보는 것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음. 충분히 그냥 방패로 넘어갈 수 있다고도 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위험한 건이 상황에서 또 무기가 들어왔을 때, 쌍날검이 들어왔을 때또 많이 손해보긴 하거든요? 일단은... 악당 쪽으로! 어, 악당을 먼저 본다. 어차피 일단은 졸개만으로도 정리 가능하거든요? 어... 고블린 졸개 두 장? 네. 졸개만으로 정리는 가능하니까 그리고 나온 고블린 졸개를 통해서 어, 일... 어, 이런 식으로 가네요? 음. 어, 무기가? 안 나왔어요. 아, 무기도 그 중에서도 네, 아지노 쌍나검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쌍나검이 나와도 지금 끼고 있는 그늘 날개버 보여야 된다는 점에서 사실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감독관계가 연계할 수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다. 미래를 네. 볼수 있다는 라 점이 일단은 가능하다는 라 점인 것이고 사실 나오면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숙련자가 제일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죠 더러운 마귀까지 사용 잡아 파워 필리스 아움에서 이어나갑니다 벤클? 몇 가지 키울 오... 수 있죠? 오. 지습 절개 밴클 밴클? 용육 기타지 우면서네 필드 두개 네. 지울 수 있죠? 하죠? 네 절개가 쓸모 없다가 쓸모가 생긴 거기 때문에 네네네 안할 이유가 네네. 없죠? 아아아아아아 도적한테 구타당하는 악마 사냥꾼인데요? 아 악마 사냥꾼 약간 전경기에 던 선수의 악마사냥꾼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 이거는 그나마 2,3짜리로 사티로스 이득 교환 할 바에는 네... 에드윈으로 사티로스 잡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센스플레이예요. 강요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센스플레이인데... 센스플레이 맞아요.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사티로스 감독관이 더 쉽게 잡힌 방법이 있다. 왜냐? 바로 저... 고블린 줄개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곤란하게 만들었으면 이야 이거 정말 센스 플레이였다. 라고 될수 있는데 상황이 이 예. 하필 고블린 졸개가 나와있어서 네. 플레이는 좋았지만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아... 쌍날배기... 다른 선수들은 6코스의 굴단 핵을다 쓰고 네. 자도 쓰고 두개 쓰고 막. 굴단에 해골도 두장막 쓰고 하는데. 네. 왼쪽 오른쪽으로 쓰트라이터 선수는 나오질 않습니다. 누구는 도적이 풀기원하고 지금. <웃음> 여기서 갈라크론데 셋이요? 아갈라크론데 진짜 나 진짜, 진짜 풀기원 겠어요 네. 9천 풀기원 갈라나가거든요, 지금. 와, 이게 나오네요, 진짜. 이, 되는 사람은, 되네요. 되죠. 아! 아, 아 항복 선택! 2대0으로, 슬시오 선수가, 4강 진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저희, 사제 경기 반도 안 걸렸어요, 한 라운드가. 어,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사제 한 경기 끝날 때 그냥, 사제 <웃음> 한, 경기 경기 한 경기가 기... 50분 걸렸는데, 한 라운드가, 이, 지금 25분 걸렸습니다.